선생님 옛날에 김우빈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웃음> 네. 아직도 그대로신가요? 어, 처음 마음보다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보고 싶어. <웃음> <웃음> 요즘에 뭐 눈에 들어온 연예인 없어요? 요즘 눈에 들어온 연예는 딱히 많이 없어요. 그래요? 하나 음. <웃음> 일편단심이. 일편단심이긴 하지. <웃음>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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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보면, 이분이, 올해 잘하면, 운기가 개면에는 을묘생 잘 맞으면 활동적인 한 해가 될수 있어요. 음. 음. 올 초서부터 어떤 기운적인 활동이 어, 활발해지는 시기거든요. 음. 그래서 좀 아다리가 잘 맞을 수 있어. 어, 시작부터 좀 좋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기운을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좀잘 좀일어나가야 돼. 왜냐면 음. 이분 같은 경우는 좀막 잘나가다가 주춤했다가 잘나가다가 주춤했다가 이러,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네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이분이 막어 아예 못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 막 계속 전진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음. 이게 공백기도 있었다가 막 잘나가는 시기도 있었다가 공백기 있었다가 이래요. 근데 이게 인지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딱 나오면 아이 사람 약간 이게 이게 조연 뭐 이런 게 아니라 완전 주연급으로 계속 나오 면 주연이야 음, 나오면 음, 나오면 주인공 네네네. 이렇게 주목받는 사람이라 소리죠. 근데 올해도 좀 약간의 그렇게 주, 그러니까 조명을 받고 재조명을 받고 이 사람이 주목을 받는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이 어, 주목을 지금 어,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올 기운으로 2023년 개미년에 보면 네네. 좀 좋은 시기다 좋은 운기다. 좋은 시작점에 섰다라고 음. 좀 보여지기 때문에 좀 활발히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자기가 음. 원하는 바가 있고 뜻하는 바가 있으면 음. 좀더 분발했으면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음. 만약에 스타트가 지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네. 이제 꾸준히 유지를 할수 있을까요? 꾸준히 유지를... 나는 근데 좀 어, 올여름 여름이나 여름에서 이제 가을 넘어갈 때시때 시, 시, 시 올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시 시점에 네. 난좀 그때는 좀 주춤할 거라 고 보거든요. 어떤 그리고, 점이 좀 주춤해. 음, 어떤 이제 활동 활동으로 아. 인해서 개인적인 활동이라든지 어떤 이제 음. 많이 좀 알려지는 활동에 대해서 좀 주춤할 거로, 거로 보는데 네. 그때 이제 좀 주춤하지 말고 그냥 좀 계속 올해는 좀 박차를 당해서 음. 좀년 내내 좀 쉬지 말고 쉼 없이 아. 좀 달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아, 좀 보여 어, 좀 보여줘요. 그 이분 왜냐면 기운이 좋기 때문에 음. 아깝잖아. 음. 어. 일적인 기운은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네, 이, 이성적인 건요 옆에 누가 있을까요? 있죠 있지 음. 나는 이분 이제 기혼자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 아 네, 그 네네 어.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네네네. 가정이 있고 분명히 아예 자녀들도 좀 보여지고요 음. 어. 네. 어. 그리고 이 가정이 뭐 흔들리거나 불안하거나 그러, 그러진 않거든요 아, 그러진 않아요네그러 어. 보이진 않고 네네네. 그리고 뭐 가정으로 좀 둘러보면 그렇게 그냥 가정 내로만 보, 보면 그게 좀 평범해요. 아 그래요? 어 평범해. 그리고 이 사람의 성향을 둘러보면 감정기복은 좀 심하다. 아... 감정기복은 심해요. 왜냐 네. 일적인 면에서도 좀 예민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성향으로 그냥 사람으로만 좀 둘러보면 개인적인 성향으로 좀 둘러보면 네. 예민하기도 해요. 예민하기도 하고, 음. 그리고 외부적인 반응에 있어서 이게 좀 극심, 그러니까 좀 둔하진 않거든요. 음. 하나하나 좀 예민, 그러니까 반응이 다 일일이 이제 좀 반응이 들어오는 사, 사람이라서 음.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냥 그냥 말 그대로 예민해요. 음. 어. 성격. 성, 성향 자체는. 음. 음. 이분 그러면 지금의 자리 보면은 사실 높은 자리까지 왔거든요. 이걸 이제 꾸준히 잘 밟아서 온 케이스이 아니고 갑자기 잘된 케이스예요. 어 나는 이게 본인을 이 사람한테는 봤을 때는 자기는 꾸준히 밟았다고 올랐다고 보지만 네. 어떤 주목을 받았을 때는 근데 갑자기 빵 갑자기 확 이게 주목받은 케이스죠. 뭔가의 음. 어. 뭔가의 뭔가 뭐. 어떤 일,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작품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네네. 주목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 어.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가 어떤 곡을 잘 불러서 네네. 노래를 잘 만나서 잘된 잘 케이스 네네. 어떤. 배우나 어떤 작품을 잘 만나서 역할을 잘 맡아 가지고 잘된 케이스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쵸, 그런 케이스. 근데 본인이 아. 봤을 때는 여지껏 노력한 결과를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잘 밟아온 케이스죠. 아, 본인은. 응, 응. 어 본인들 보면 노, 노력은 노력도 많이 했죠. 아니네. 근데 나는 되게 길었던 걸로 봐요. 무명 도어 어, 오랜 기간. 근데 이게 그거를 그거에 비해 이제 대중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어너 그걸로 잘 됐잖아 음... 이렇게 된거지 어... 음. 이분은 상복이나 이런 거는 좀 있을까요? 상복, 상복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네. 좀 뜨문뜨문? 뜨문뜨문 어... 뜨문 아예 없진 않아요 앞으로도요? 앞으로도요 음... 앞으로도 한거에 비하면 그렇게 상복이 있다고는 못하, 못하지 어... 올해가 그러면은 자기 운중에 어느 정도 음... 뭐 대우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기, 시기는 맞아요 네네네. 분명히 네네. 응, 나는 월 한해를 좀잘왜냐면 나는 아홉수 올해가 이분이 마흔 아홉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아홉수라고 해서 무조건 몸살이거나 피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네네. 아홉수가 오히려 더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기회의, 기회의 수가 숫자가 될수 있다. 아홉 수가, 오히려. 음. 그래서 이분도 이제 40대를 마무리할 수 있는 아홉 수의 어떤 기회와 시작을 50을 더 활발하게 더 좋은 기, 더 좋은 기운과 어떤 좋은 행운을 올릴 수 있는 해가 될수 있는 나이다. 나이다. 어, 어... 볼수 있다. 음, 되게 좋은 거네요. 어, 좋아요. 어... 어. 중년도잘 보내겠네요. 그럼. 어, 그럼요. 그럼. 본 적이 면 금전은 도 오히려 더 풀릴 수 있다. 앞으로 앞으로 오, 그래요. 그리고 오래 잘만 버티면 나는 쉰쉬운 쉬운 하나 둘이때는또 문서도 음. 문서도 좀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안 그러면 음. 문서라 그러면 자기 집을 좀더 크게 옮긴다거나 음. 넓혀서 옮긴다거나 음. 좀 그렇게 좀 보여지기도 해요. 사업은 안 어울려요. 사업은 사업은 나는 이분이 사업을 했다고 하면 접었다고 보여져요. 아 그래요. 어, 넓힌다기보다는 음. 새로 다시 한다기보다는. 음, 그렇죠. 사업적인 면은. 음, 알겠습니다. 네, 네.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고 조금 더 질문해볼게요. 네. 이분은 배우 이성균 씨예요. 음. 봉골레 파스타? 아 그쵸. <웃음> 그것도 유명한 드라마였는데 네. 하얀고탑부터잘 됐어요. 어. 드라마, 메디컬 드라마 아. 거의 시, 시초라고 봐야 되나? 그때부터 어. 잘 됐어요 그때부터 어. 엄청 잘 됐어요 그때부터 하는 것마다 다잘 됐어요 커피 프린스도 잘 됐고 그쵸 그쵸 그리고 선생님 말씀, 말씀하신 파스타도 잘됐요 맞아 잘 맞아 뭐 그거 그게 좀 인상적이에요. 맞아요. 있었어. 근데 이성균씨 하면 파스타가 제일 맞아, 먼저. 맞아. 먼저 얘기 나오죠. 맞아. 근데 아무튼 뭐 하얀거타도 그렇고 뭐 음. 잘된게 많아요. 생각보다. 음, 음.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뭔가 무명실결을 있다가 뭔가 한 번에 팍 올라오긴 했어요. 음, 음. 그래서 지금까지 잘 유지를 했는데 지금 드라마 하고 있어요. 법전인거 뭐 하고 아, 있어요. 법전하고 네, 있어요. 맞아, 네 네. SBS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스타트는 뭐 나쁘지 않은데, 뭐 그걸 끝까지 끌고갈수 있나 해가지고 음, 가져왔어요. 내용 좋다고는 하던데, 음. 후반부 가면 조금 지루할 걸? 음. 아 그래요? <웃음> 이, 이 드라마? 아, <웃음> 음. 조금 전반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지루할 것 같아요. 초반엔 너무 치고 올라가고, 너무 흥미진진하게 해서 어. 내가 그냥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 네. 딱 법전 하니까. 법전 하니까 <웃음> 네, 느낌이. <웃음> 느낌이. <웃음> 느낌이 지금이 잠시만요. 지금이 4회, 아, 6회까지 했네요. 6회까지. 아, 아 그래요? 맞아요. 근데 조금 뒤는 조금 시들할 수도 있다. 네, 네. 음. 시들할 수 있다. 이성주 씨가 진짜 기복 없이 근데 지금 배우 활동 계속 하고 있어요. 음. 앞으로도 그러면 노년 논영... 앞으로 나 앞으로도 뭐 노년까지 이렇게 좀 굵은 작품에는 좀 나올 걸로 좀 보여져요. 어, 어. 본인이 딱할 작품만.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럼 이분 배우자가 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어, 그치. 어, 맞아. 연예인이요. 어. 배우예요. 배우? 그뭐 구설 없이 끝까지 잘 살까요? 그그 그 배우자분이 잘안 나오지 않나? 음 잠시만요 제가 그냥 이름만 저도 이름만 어허. 들어봐가지고 이해 이해진 씨인가? 전혜진 씨 전혜진 씨아 네, 전혜진 씨 응응 응. 그래 그분이 이성균 씨를 잡고 살아 <웃음> 아 그래요? 응. 아 근데 최근까지 나오긴 했네요 음 간간히 뭐 활동은 하시겠죠 음 이분이 이분도 그럼 활동을 계속 뭐 이렇게 밖에 이성균씨처럼 네. 나오진 않겠지만 네네. 간혹 이제 목마르시니까 어. 자기도 배우고 뭐 연기자고 배우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음. 이게 부부가 배우면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기셨어요 어, 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뭐안 좋은 뭐 그런 건 없겠죠? 네, 네. 그냥 가정 음, 가정 어 가정도 문단하고 부타라고 부타라고 네. 참 이성규 씨 하면은 그냥 뭐 이런 구설 없이 지금까지 잘온것 같아요. 어, 그게 맞아. 이제 본인 사주에 뭔가 좀 그런 게좀 아무래도 별로... 자기를 지키는 힘이 좀 있죠. 어, 구설 시비수가. 네. 어, 그런 이제 상황도 만들지 않을 뿐더러 네. 자기 관리를 잘 한다고 보기도 하죠. 오. 자기 주변 정리도 좀잘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도 관리도 잘 하고 이런 분들은 뭐, 그러니까 원래 구설시비 없는 사람들은 자기 성향이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나 건들지 마. 원래 좀, 어, 뭐라 그래야 되나, 구설시비, 허점이 많은 사람들은 구설시비가 있긴 해. 너무, 뭐, 허세가 많다거나, 너무 약,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왜 뜯어먹을 게 많아. 근데, 원체 막 단단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건들 생각을 안 해요. 약간 그런 타이밍이, 왜냐면 하 처음부터 이 사람이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예민한 사람들은 자기의 단점을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죠. 어찌 보면. 참 진짜 그냥 제가 그냥 머릿속에 뛰어나도 띄어, 그냥 무탈 없이 지금까지 그렇죠. 진짜 그렇죠 어, 무탈한 사람이야 뭐 어디 좀또 떨어지지도 않고 뭐 거기보다 더 올라가지도 않고 딱그 그, 딱, 딱, 어. 딱그 자리에서 진짜 그때 딱 이미지라면 맨날 이렇게 좀 인상쓰는 사람 오 어. 어. 어. 인상쓰는 사람 나는 어. 그렇게 좀 느껴져 웃는 기성... 웃는 상은 아니지 않아. 네, 맞아요, 웃는 상은 아니죠. 이성규 <웃음> 씨 마지막으로 면좀 조심해야 될 점.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사람, 조심해야 될 점은 뭐 이렇게 자기가 다 조심은 하겠지만 약간의 입설 구설, 어, 입 조심, 말 음... 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